속한 포도책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 닥치기 대장 파키케팔루스 친구야, 나랑 같이 공놀이 하자. 나는 공놀이는 다 자신 있어. 난 축구가 제일 좋지만 다른 공놀이도 좋아. 난 야구가 제일 좋아. 난 농구가 제일 자신 있어. 난 야구는 자신 없어 이번엔 농구하자 키큰 친구도 다 막을 수 있다고 슈우쑥! 이런 공이 들어가 버렸네 농구는 내가 왕이야 헤. <웃음> 난 농구는 자신 없어. 이번엔 축구하자. 축구는 정말 자신 있다고. 내 헤딩 슛을 받으라 쾅! 슛! 골인! 이야! 내가 헤딩 슛을 넣었어. 번쩍번쩍 축구왕 트로피는 내 차지! 카키케팔루스야, 축하해! <웃음> 축하해줘서 고마워! 역시 나는 박치기 대장이야! 그레텍 빨간 사자 닭치기 대장 파키케팔루스 나는 공놀이는 다 자신있어. 난 축구가 제일 좋지만 다른 공놀이도 좋아. 난 야구가 제일 좋아. 난 농구가 제일 자신있어. 먼저 야구하자 방망이로 홈런을 쳐볼게 붕공 날아온다 스트라이크 이런 공을 못 쳤잖아 공이 너무 빨랐어 헤, 난 야구는 자신 없어 이번엔 농구하자 키큰 친구도 다 막을 수 있다고 슝슉 이런 공이 들어가 버렸네 농구는 내가 왕이야 헤헤헤헤헤헤헤헤헤 <웃음> 이번엔 축구하자! 축구는 정말 자신있다고내 헤딩숱을 받아라! 쿵슛! 골인! 이야! 내가 헤딩숱을 나왔어! 번쩍! 역시, 나는 박치기 대장이야!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, 빨간 사자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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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야구가 제일 좋아. 나 농구가 제일 자신 있어. 제일 먼저 야구하자. 방망이로 홈런을 쳐볼게. 붕! 공 날아온다! 스트라이크! 이런! 공을 못 쳤잖아. 공이 너무 빨랐어. 헤이. 난 야구는 자신 없어. 이번엔 농구하자. 키큰 친구도 다 막을 수 있다고. 공이 들어가 버렸네 농구는 내가 왕이야 <웃음> 난 농구는 자신 없어 이번엔 축구하자 축구는 정말 자신 있다고 네 차지, 파키케팔루스야, 축하해 <웃음> 축하해줘서 고마워 역시 나는 박치기 대장이야 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 닭치기 대장 파키케팔루스 친구야 나랑 같이 공놀이 하자 나는 공놀이는 다 자신있어. 난 축구가 제일 좋지만 다른 공놀이도 좋아. 난 야구가 제일 좋아. 난 농구가 제일 자신있어. 헤 난, 야구는 자신 없어. 이번엔, 농구하자! 키큰 친구도 다 막을 수 있다고! 슝! 쑥! 이런, 공이 들어가 버렸네. 농구는,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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쩍번쩍 축구왕 트로피는 내 차지! 파키케팔루스야, 축하해! <웃음> 축하해줘서 고마워! 역시 나는 박치기 대장이야! 그들의 책 빨간 사자 닥치기 대장 파키케팔루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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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을 못 쳤잖아. 공이 너무 빨랐어. 헤이. 난 야구는 자신 없어. 이번엔 농구하자. 키큰 친구도 다 막을 수 있다고. 이런, 공이 들어가버렸네 농구는 내가 왕이야 <웃음> 난 농구는 자신 없어 이번엔 축구하자 축구는 정말 자신있다고 역시 나는 박치기 대장이야!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